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 영상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긴 내용을 다시 짧게 정리해서 만들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자신만 혼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에서 하나님만 쪼갠 짐승 사이로 혼자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켜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아들을 줄게 자손을 줄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 혼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딱한 가지만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딱한 가지만 확인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고 다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일방적인 언약 관계라서 그들의 죄가 멸망시킬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언약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흠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지만 은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흠이 많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관계가 일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족장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였습니다.